내용인데요. 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보물싸와 싸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자, 금리를 올렸습니다. 그런데 올리려면 예금금리, 대출금리 똑같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?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26조 2천억 원 벌어들였습니다. 지난해보다 4조 원이 더 늘었는데요. 왜냐고요?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, 예대차가 큰 만큼 마진도 컸기 때문입니다. 대출 이자는 어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예적금 이자는 계속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계속 돈을 거기다 둬야 되나.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고 은행들만 호황이었던 거죠.